자, 어우, 도다리 쑥구. 야, 이거, 지금 말 보이세요? 이게 지금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한주는 자, 아귀간, 안티모. 네. 그리고 봄에 봄에 정말 그리고 향기가 좋은 예, 이 도다리 쑥국, 예, 도다리 쑥국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이앙키모 같은 경우는요 네이 쇼핑 금상어가라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고요 금액은 요두 아, 개에서 1 1 8 0 0 원. 이거 따로 하나씩도 구매가 되는데 아, 저는 좀두 개를 좀 시켰습니다. 예. 11,800원에 감태김 요거 하나에 1,500원씩 팔더라고요 감태김 더 하나 시켜서 3,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17,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나 구매처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, 그리고 야 이거 향 때문에 자꾸 죽겠다 진짜 너무, 좋, 너무 좋아 너무 좋 지금 향이 어 아, 소금, 된장, 뭐 다진 마늘 그 외에는 진짜 뭐무 쑥이런것만 해가지고 넣어서 끓인건데 아, 조미료 없이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향도 기가 막히고 와 아. 아, 지금 야, 쑥이 다 했어요 네, 쑥이 다 했습니다 음, 도다리 아리랑도 좀 먹어볼텐데 먼저 접시에 음, 안키 한번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<웃음> 자, 소주에 맛있게 한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훅 아, 부러지면서, 오우 야. 내 네, 소주 700원 아치 날라갔어. 아. 아, 수아 김소금 맛을다 찍어서 아그 간이 주는 풍미가 쫙 퍼지는데 식감은 좀 뭐랑 비슷하냐면 분홍소세지가좀더 연해진 느낌 어우 아,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. 따로 양념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. 야, 사사. 음. 야, 다른 요리는 아니면, 일단, 기본적으로 따뜻하게만, 좀, 데펴도, 와,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. 어. 음. 아, 진짜 부들부들하게 쫙 퍼진다. 야, 아기, 그, 영어 별명이, 푸아그라피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 간이 또 풍미가 좋고 맛있다고. 어. 자 이번엔 감태김에 음. 음. 음. 음. 자, 다음. 도다리 쑥국, 아. 어어. 이 지금 쑥의 이 지금 향이 왜더 지금 그윽하고 또 조, 좋게 느껴지냐면 이 시즌 말고는 쑥이 좀 쓴맛이 나면서 맛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쓴맛 없이 되게 맛있을 때 거든요 어? 음. 이건 음, 도다리살 잠깐만요 이건 보셔야 돼요 도다리 알이에요 와 알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음 아니 어떻게 알은 다 맛있어 어우 자래 알올리기 <웃음> 아이 사사. 음 제가 봤을 때이거는 딱히 뭐 호불호 없겠는데 씹히는 맛이나, 특이뭐 어떤, 막, 어떤 강한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, 음. 애기들 또 좋아할 것 같은데, 이거는? 음. 아유, 아. 아 음. 알이, 입에서 막 터지는 느낌이 아니고, 씹히는 질기가 우리가 순대 돼지 간? 응. 음. 그 씹히는 정도의 질감이에요. 음. 도다리 알은. 막, 엄 촉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마음. 아... 음, 에, 음? 요거는 꼭모양이 혓바닥 같다 <웃음> 음. 음. 그서 자 우리 사장님들 오늘 또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에 입에 쫙 퍼지는 요런 안주가 좀 땡긴다 그러면 음, 아귀 간 안키모 제가 봐선는 요거는 좀 어떻게 조리를 하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, 저는 그냥 먹어봤을 때는 좀 연해진 그 소세지 연육 그런 어,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, 호불호는 딱히 없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. 그리고 지금 딱이시즌만 먹을 수 있는 도다리 쑥국 쑥 향이 쫙 퍼지는 게 기가 막힙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밥반찬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안주라든지 한번 오늘 준비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.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